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는 아직 안 좋아졌는데 자꾸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 킵니다 옥상에 어, 며칠 만에 와봤어요 어제 비를 흠뻑 맞았는데 과연 얘네들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그 사이 애니시다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꽃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올렸어요 보이시죠? 와, 향기가 정말 레몬, 레몬양. 이게 다 꽃대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꽃대 엄청 올려있죠. 이, 꽁의 비름 얘도 뭐 엄청나게 그 사이에 컸고, 애니시다 얘는 진짜, 아우, 데려,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집에 가면 이만큼 활짝 안 피더라고요. 바깥 바람이 좋긴 좋은데. 제라들 뭐, 이쪽에, 이쪽에가 해를 좀덜 봐야 하는 애들을 이쪽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제라들또 너무 해를 보면 힘들어 하니까, 음,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옥상 작업장. 이렇게 돼 있답니다. <웃음> 행인분, 다이소 행인분에, 얘네 야생초들은 여기 다 올라가 앉아 있어요. 좀 추운가? 얘네들이. 여기서 작업장 겸, 음. 작업장이에요. 그냥 비안 맞는 도구들만 여기다 넣어놓은. 여기서 뭐 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비를 피해야 될그 식물 다육이들만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고구마 아니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싹이 났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웃음> 감자가 이렇게 싹이 났고 이건 양파예요. 양파. 감자, 여기다 해놓은 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저기는 대파. 음. 여기들은 이제 다 다른 거 심을 거예요. 여기는 상추씨를 뿌렸는데, 이거 보이시죠? 어, 상추씨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블루베리 나무고요. 총총총 걸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옥상 뷰가 엄청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름이면 자 구경하세요 구경하십시오 어. 어제 비오고 난 하늘이 오늘 엄청 나지 맑고 깨끗했는데 저쪽에 하늘이 어떻게 비부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옥상 뷰가 이렇게 좋아서 사람들하고 여름에 삼겹살 고무기 진짜 좋아요. <웃음> 여기 여기 사무실은 저희가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 남편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음악 연습도 저기서 혼자 하고 그래요. 저거, 저 망사로 커튼처럼 다 씌워놨더니 요 며칠 해가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약간 팔에 물을 많이 빼내들도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맨날 밤에 와서 찍어가지고, 이걸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오호호호 화재도 그빨갰던 게, 요, 사, 요 며칠, 어, 물이 좀 빠진 듯해요, 가운데가. 음, 요꽃 피는 것 봐. 예. 그때 어느 분이 이거 꽃이 안 핀다 그러던데, 아, 녹기란. 노끼란이 꽃 피어요. 예,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꽃 피고 있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비가 많이 왔나? 이거 아가인데 이철화는좀 먹어야 됐어. 좀 괜찮아졌나? 몽가디 몽가디는 철화어그 발음이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하고요. 또 짜잔 짜잔 짜잔. 이, 이거는 진짜 블랙 올리브 나무랍니다. 올리브가 열리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 원, 저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종자계량 한게 아니고, 막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랍니다. 이건 삽목했던 제라들이고요. 선인장들이 너무 무서워요. 어, <웃음> 아,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삐져나오면서 막 이렇게 클 일이에요, 이게? 어, 너무 막 뚱뚱하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막 새끼도 이렇게 내고, 이거 분갈이를 오는 해야 될것 같고. 얘도 보세요.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비 맞은 바이소들도 잘 있고요. 얘네들은 비를 안 맞췄어요. 비올 뜨겁거나 비가 온다 하면 이 비닐으로, 이, 여기 있지, 비닐으로 이렇게 해서 덮거든요. 비. 너무 타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덮어 놓고 여기를 관리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안쪽 애들은 저 밑에만 조금 비가 떨어지고 못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합식해 놓은 애들이 너무 막 폭풍적으로 어 어우 지금 12.8도 밖에 안되네요 그, 요 며칠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구나 합식해 놓은 애들이 너무 크고 있어요. 막. <웃음> 보이세요? 그 쪼꼬미들 했는데 얼굴이 너무 커져가고 있어. 이상하게 징그러워. 이렇게 하고 그옆 동네로 또 오면요. 은 여기에 이런 애들이 또 모여 살고 있답니다. 저 안쪽이 깜깜해서 잘 안보이네. 저걸로 덮어서. 음, 여기는 저쪽은 3층 집이고요. 여기는 5층 집이에요. 5층 집. 5층 집이고, 옆에는 큰 집에 3층 집.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멀리. 멀리. 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어우, 이걸 들어 날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돌아서, 요렇게 있고요. 또, 요렇게 살살, 살살, 살살, 살살 가서. 음흠. 바이솔 씨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있답니다 레온이랑 유접고 저거 금념자예요 금념자 그리고 꽃피는 염자고 이렇게들 모여 살고 있고요 얘네도 이렇게 다우에는 덮어 놨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가 춘천에 아주 여기 보이시죠 운동 코스 하기 좋은 개천 따라서 공지천 이란 천이 있는데 그 개천 따라서 아없이 춘천 한바퀴 걸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푸른 나무는 제가 벚꽃 필때못와서 아쉬운데 다 이거 벚꽃 길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 요거 장미 이 나무는 제가 작년에 운동 다니다가 엄청나게 이쁘게 피는 장미 그 군락지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운동 길에 그래서 네 번만에 성공했답니다. 한 20cm씩. 아 누가 볶아 봐. 20cm씩 잘라다가 꽂아 놓고 꽂아 놓고 계속 죽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살아나 작년에 심은 게 살아나 가지고요. 어, 가을쯤에 이렇게 잎, 새 잎이 나오더니 올해 겨울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 죽기는 뭘 죽어요. 이렇게 두꺼워지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뭐, 줄줄, 줄기 타고 올라가라고 저렇게. 줄장미인데 엄청 예뻐요. 그 옆에 우리 마리하분. 마리하분도 잘 크고 있네요. 근데 이제 철죽은 꽃만 졌어요. 잎사귀는 괜찮고. 저기는 앙문데, 밖으로 내놓으니까 몸살을 하더니 이제 새 잎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어두워졌네요. 음, 음, 음, 음. 여러분 오늘 맛있는 식사하고 계시나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